자,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아, 뭔가 진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술상을 마련했습니다. 이 술상을 꽉 채워줄 어마무시한 게스트를 제가 모셨습니다. 마치 유비와 조조가 서로 탁상에 앉아 술 한잔 했던 그 모습처럼. 온동계 의 대통령, 나의 각하. 김기름님! 이 시대 최고의 GOT 노비스야. 저희 첫눈 만남이잖아요. 그죠. 공적으로첫 만남인데 만나뵙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고집이 있었어. 나도 어느 정도의 좀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백만 찍으면 꼭 연락 드리겠다 했는데. 어떤 컨텐츠를 우리가 같이 진행하면 재밌을까 하다가 저는 사실 한 번도 영상 내에서 뭐 술을 술, 술을 술 마실 줄 아는 사람이야 아. 매화술을 좋아한다고 아, 소진 말라 소주 존나 맛없어요 <웃음> 매화술랑 복분자주 굉장히 맛있다 새우깡이랑 저 파워에 들어와 또 지금 컨셉 벌써부터 잡아서 힘들어요 진짜 <웃음> 근본이잖아 아 그런 거 하지 마. 아 진짜 <웃음> 자 여기 아, <아이> 좋습니다. 자아왜 <웃음> 떠세요 솔직히 말해서 떨려서 그래. 아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궁금한 건데 그시메 켄님하고 합방할 때 진짜 보여주셨어요? 난 바로 같죠 홀더 됐스 그냥 홀더래서 홀더래서 홀리리 리얼리. 래서홀 리얼리 리더리오 홀더래서 아, <웃음> 전문가잖아. 뭐라고요? <뭐라구요>? 전문가잖아. <웃음> 전문가야. <웃음> 아, <웃음> 아, 깜짝 놀래 전문가! 아, 지금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이제 만나서 반갑습니다. 입장주. 와 여기 지금 매실차네 그냥 진짜 와 제일 부럽고 신기했던 게 러닝맨 나갔을 때저 여자친구랑 러닝맨 보거든요 진짜 재밌게 봤어요 와이참김결란이 유재석을 쫓고 있고 예. <웃음> 러닝맨 한번 불러주세요 진짜로 네다듣길래요 예! 죄송해 <웃음> <웃음> <웃음> 죄송해 죄송해 죄송, 죄송. 그런 소문이 있어 난 사실 저는 아직도 실물을 못 봤거든요 가면을 벗기면 뇌가 보인다. <웃음> 열면 뇌가 보인다. 스펀지밥 벗긴 것처럼. 이런 컨셉을 어떻게 했을까? 진짜 천재적이야. 이거 진짜. 완전 처음 말하는 건데. 맨 처음에는 탱수처럼 큰 팔을 원래 이제 쓰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와, 이게 너무 행동도 막, 운동도 보여주기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여러 사이트들을 이제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특수 제작업체가 하나 보이는 거야. 아, 이제 진짜 영화 특수 분장이네. 특수 분장이에요. 네, 이게... 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처음 이야기 하는 건데, 왜냐면 사실 이거 가면에 대해서 딱히 저는 한 번도 언급을 한 적이 없어요. 와... 마랑TV라서 처음 말하는 건데, 아... 이제 뭐 술도, 술도 들어갔고, 사실. 괜찮아요? <웃음> 좀움직이 올라오신 것 같은데? 아니, 괜찮으시죠? 주량을 3병 정도. 아, 이거 뭐라? 절취 하지 않습니다. 펭수랑 같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가면인 걸 알고 보면 뭔가 몰입이 깨질 것 같고 진짜 이 안에 뭔가 사실 전혀 다르게 생긴 얼굴이라든지 뭐혹 풍성 막 딱딱이 아저씨로 브랜딩이 돼 있는데 이브랜딩이 뭔가 몰입이 깨지면 약간 뭔가 조금 아니 그럼! 굳이 이 대머리가 가면이라는 건 딱히 언급을 하지 말고 약간 기믹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쭉 약간 유지를 해왔던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벗는다고 하면 다 밀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아, 해요 대신감을 많이 느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이 영상을 보시면 왜냐면 어이 새끼 씨, 탈모 아니었네? 왜냐면 라디오스타에서 줄리엔강번 언급했었거든 아 진짜? 어, 범생이 같이 생겼어요 하면서 이제 되게 모범, 모범생 아, 모범생이 생 생겼어? 범생이 생기고 아, 머리도 다 있고 대머리가 아니라는 게공식화가 아, 네. 돼가지고 그때부터 아,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랑 친형이 다 탈모입니다 저 진짜 시안 봅니다, 진짜. 네. 다 탈모예요. 저도 진짜 언젠가는 분명 탈모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배신감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가끔 이렇게 환기도 해줘야 돼요. 어, 근데 여름에 진짜 힘들겠다. 에이, 한 시간 이상 사실 촬영하기 힘들어. 요 아, 대박. 나 진짜 힘들어요. 이대 김계란 구합니다, 이대 김계란. <웃음> 저 왜냐면 마랑 채널의 역사를 거의 알 정도로 옛날부터 너무 많이 왔어요 아, 한창 그 배우로 다니셨을 때, 시미켄 씨부터 시작해서, 진짜 말은 안 하지만 마치 그 멀리서 보고 있는 팬 마냥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진짜로. 예. 재밌긴 재밌었는데, 부상이 너무 많았어요. 저도. 어, 어찌, <웃음> 진짜. 아니, 근데 이거, 운동 유튜버분들 대부분. 아, 이거야, 이거야. 아, 진짜. 대부분 똑같은 보충이 있을 거예요, 진짜로. 어, 우리는 예. 뭐 하다가 한번 다치면, 이게 그냥 2주, 3주 오프가 되버리니까 그리고 음. 방송이라는 게 분량을 뽑아야 되다 보니까, 아, 네, 네. 어떻게든 사실 조금 이게 컨디션이 안 좋더라도 무리해서 약간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와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오늘 내가 컨셉을 처음, 애시상추 처음 잘못 잡아가지고 왜? 운동 잘하는 컨셉을 잡아가지고 아 잘하잖아요! 그래도! 왜? 난 잘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부담이어가지고 아! 정보도, 운동 정보도 포화가 돼 있고 우리 전문가들 지금 또 바디빌딩 쪽으로 보면 성엽이도 와있지. 누구야, 뭐. 뭐 김강민 선수. 황철순 선수. 그치, 뭐, 뭐. 뭐 김성환 선수. 어, 뭐, 뭐 설관 형님, 김승현님. 다내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운동 강의를 하는데. 우리가... <웃음> 글쩍 글쩍 이제 우리는 이제 운동 유튜버라고 하는 게말 그대로 어떤 프로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사실 맞아. 네. 같이 일반인으로서 네. 그래도 난 이렇게 했다 이런 느낌인데 갑자기 진짜 검정 고무신의 원피스 루피가 와가지고 사실 <웃음> 아니 맞아 스폰지밥을 하는데 와가지고 타노스가 와서 대책이 필요해 이거는 한번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뭐 이제 지피티님 지기님 사실 이제 뭐고정님도 요즘 엄청 형님도 요즘 그 그러니까 초무회처럼 약간 그... 아, 무한 그 총회처럼 무한 총회 뭐 사실 이제 롤 총회 배그 총회 이런 것처럼 사실 막 사람들 요즘 막다 같이 카테고리별로 모여가지고 막톡 하는 거 많잖아 사실 그런 것들 하면 또 재밌을 것 같은데 그 이제 알죠 약간 그 3대 500 미니 좀 보이면 도용할... 아그 맞아, 맞아, 맞아. 운동 시장이 한참 붐을 일으켰을 때가 있는데 그때 사실 운동 유튜버 분들 대부분 다잘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 운동 유튜브 시장이 살아나야 모든 사람이 사실 다 좋아요 왜냐면 그래야 노출도 더잘 되고 그 운동 유튜버들이 다잘 돼야 사실 저도 잘 되고 마랑준도 잘 되고 다잘될수 있는 거요 때문에 이게 안 되나? 아 맞아 맞아. 전화가... 내년 상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게 이제 사사나의 여군편, 해외 특수부대 이 여자 교관이랑 또 이제 컨택을 해가지고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번엔또 운동 유튜버들끼리만 해서 나갈까. 보디빌딩 대회를 운동 네. 유튜버분들만. 어, 지, 아니, GPT도 나가서 1등하고 움직이도 프로고 뭐 기다리 형님 1세대한 뭐 이렇게 많잖아요. 프로 선수 아닌데 일반인도 운동한 사람들. 저는 그러면 판을 깔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사실 참가하고 싶은데, 아, 네, 이 친구 때문에, 네. MC를 봐야 되는 게 목소리가 너무 좋아. 사회자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필요하지.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팬분들만 이제 관객으로 다 채워가지고. 어, 예. 네, 이것도 의사를 또 물어보고 해야 아. 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이제 고충을 들어볼 수 있는 진짜 총일 한번 해보죠. 네. 2023년에는 운동 유튜버가 그 옛날 그 2년 전에 그 후원기를 한번 다시 한번 이끌어 봅시다. <웃음> 이거 말해야겠어요. 뭘? 저는 팔로우 한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왜 마팔 안 받아줬어요 그때? 제가 전화로 말해서 마팔 받아줬잖아요. 장지수만 팔로우 해주고 <웃음> 왜 나는 <웃음> 대체 왜 사실 제가 <웃음> 피지코갤러리가 팔로우하는지도 몰랐어요. 나는 인사를 잘안 해요. 그게 약간 고집병이에요. 그거 잘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몰랐어. 진짜 피지코갤러리가 댓글 달 때마다. <웃음> 우리 엄마한테 하이 마지막 짠 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는 걸도록자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마랑이 자, 여러분 덕에 백만 찍어가지고 백만 찍는 모습이 너무 멋있게 찍었어요. 사실. 1등과 동시에 사실 이게 근데 도핑 검사 했어요? 아 저희 노비스는 안 한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우린 해야 될것 같다. 노비스는 노비 그런 거할건덕지가안 된다. 자 우리 비트니스를!